차트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자료에서 내용만 수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차트의 선택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말풍선이 나오죠.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. 데이터 선택이라고 나옵니다.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범위가 씌워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깜빡거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표시가 되죠 이 표시를 보시면 관광객의 범위가 포함된 걸볼수 있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관광객 포함된 것만 취소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가로 항목 축 레이블에 편집을 클릭하시고 축 레이블 범위가 a 18 부터 b 23 으로 돼 있죠 이거를 요렇게 범위를 바꿔줍니다. 관광객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범위를 씌웠는데 계속 관광객이 포함된다면 가로항목축 레이블에 편집해서 범위를 수정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